왜 이렇게 조용하지? 음, 음, 음, 음, 음, 배고파 엄마! 밥 주세요! 어야? 아! 오늘 엄마 아빠 어디 가셨지? 어, 어? 편지다 얘들아 오늘 엄마 아빠 잠깐 시골에 내려가서 저녁에 오는 거 알고 있지? 테이블 위에 돈 올려놓았으니까 먹고 싶은 거 배달시켜 먹으렴 어, 그렇다는 말이 오늘은 배달의 중이다! 에, 오늘 뭐 먹지? 진짜 행복한 고민이다 내 친구 댕댕이도 불러서 같이 먹을까? 어? 그래 나쁘지 않네 <웃음> 어야 댕댕아 우리 집 오늘 부모님이 없어셔서 배달시켜 먹을 건데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 먹자 어 그래 그래 시켜놓을 테니까 빨리 와야요르르뭐 <웃음> 어, 아, 먹을래? 어? 매운 거 먹을까? 어? <웃음> 말해 오빠 매운 거 진짜 못 먹잖아 어? 뭐? <웃음> 오빠 맵찔이잖아 맵 찌리 그래 매운 거못 먹는 찌질이 너 진짜 그만 취소해라 음 매질인 거 지금 딱 느껴서 화나 축 대킹 맞추 죽이고 싶축 <목소리> <목소리> 그러면 오늘 떡볶이 먹자 빠는 <목소리> 맵찔이니까 치즈 같은 떡 들어가 쉬운 맛로제 떡볶이로 먹자 그만 취소하라고 했다. 진짜 이기 추적해서 죽여버린다. 네, 네 알겠습니다. 떡박차 쭉, 야구르트 쭉, 그냥 하나 쭉, 그거로 빙방 뿡. 둠. 어 여긴 떡볶이죠? 엽떡 매운 정도 5단계 지역 맛으로 주세요. 네네 이녀종 이녀집인데 빨리 갖다 주세요. 와, 판 미쳤어? 지운 맛을 어떻게 먹으려고? 예, 졸리냐? <웃음> 아, nope. 아니 전혀 아니 맥주리? <웃음> 진짜 내가 맥주를 오빠를 걱정해서 한 말이잖아. 한국이라면 기본적으로 먹는 오 단계 엽떡이잖아. <웃음> 오 그래 그래 먹고 기절이나 하지 마셔. <웃음> <웃음>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올 여름 물강타인 블록버스터 엽도 5단계 응. 먹는다고는 했지만 이걸 어떻게 먹지? 어이 어, 어, 간단하게 먹어봐야겠네 아 어. 어, 혹시 이 정도로 쫄했어? 먹어볼까 오, 응, 응. 어? 오. 어? 오. 어? 어? 어? 뭐, 그냥 먹뭐 오, 오. 오, 오, 오. 오, 오, 오. 오, 이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먹을만하네 어. 음, 음, 어, 어, 맛있다 내꿈한데 네, 네, 설탕인 줄 <웃음> <웃음> 그러면서 배주를 갖게 어, 어, 콧물 위 눈물 다 흘리고 있죠? 어, 아니거든 이거 너무 맛있어요 나오는 감동의 눈물 같은 거거든? <웃음> 아유, 오빠는 감동인 눈물이 꼬꾸멍수로 나오는구나? 아, 아, 여기 콜피스! 어, 어 맵지는들만 먹는 건데 너 많이 매워버리니까 너, 너 줄게 쿨피스가 어, 어, 뭔데 나는 저런 거안 먹어서 처음 보는데 어, 그러면서 너도 얼굴에 어, 쓰나미 왔죠 땀송글송글 맺혔죠 쿨피스 먹어서 어, 먹고 싶어서 미치겠죠 어, 아니거든 이거 땀 아니고 아까 물 쏟은 거야 오빠야말로 우유라도 사와야 하는 거 아니야? 이미 얼굴에 화상 입었는데? 아, 뭐, 뭐, 뭔 소리? 그냥 먹을말나고만 이거 그냥 사실 1단계 아님? 아이고, 쉽다, 너무 쉬워! 이거 너무 안 매워서 어쩔 수가 없다! 아, 미안 동생! 이기적이지만 떡볶이 좀내 입맛에 맞춰야겠다 이 청양고추로 말이야 아 여기다가 조금만 넣을게 아이그그 그, 그, 그걸로 안되지 사이즈 말고 그냥 똑바로 넣자 난아직까 반응도 안왔어 아 맞다 이비닭볶음면 소스 좀 뿌릴게 맵찔이 오빠 에? 맵찔이? 아, 니가 좀 맵찔이 같은데? 캡사이시도 넣을까? 어? 아, 니가 힘들면 안 넣고! 뭐가, 뭐가? 에이, 아직 너무 안 매워서 걱정이었는데, 어, 넣어난 괜찮아. 아, 진짜 어이가 없어서. 어, 어 넣어버린다, 그럼. 너무 매운... 괜찮아. 아 어, 이거 먹을 수 있겠어? 에이, 매운 거 먹으면, 아, 스트레스 풀린다던데. 우리 스트레스 확 풀리겠네. 어?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보이는데? 더 스트레스 받아봐. 오빠, 그러다 머리 빠져. 그냥 포기하는 게 어때? 아, 전혀 아니야. 아, 이제 먹어, 먹어, 먹어, 먹어, 어? 먹어. 먹어, 먹어. 아, 아. 음, 어... 으으... 음. 으어 <웃음> <웃음> <이하야, 나왔어. 웃음> 왜? 어 으으... 으으... 으으... 으으... 으으... 으 이 못생긴 애가 나보고 맵찔이라거 있지? 으흐. 그러면서 엽떡 먹고 매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죠? 에이, 얘들아 뭐 그런 걸로 싸우고 그래 맵부심 좀 부리지마 대균 <목소리> 오빠야 맵찔 해줄게 그, 그래요 오빠님 이거 한입만 먹어도 바로 맵찔이답게 콜피스 찾을 거 같은데요? 뭐? 내가 맵찔이라고? 미리 다 죽었어. 난 평소에 캡사이신에다가 밥 비벼 먹는 사람이야. 응. 그러면서 안님 먹으면 얼굴에 눈물, 콧물 땀수더미 일어날 것 같은데. 아 너무 무리하지 마요. 어, 오빠, 제가 우유 사올까요? <웃음> 이것들이 날 무시해. 음? 잘 먹네. 나도 먹는다. 요리를 포기하려면 포기해. 내가 못 먹을 줄 알고. 이게 무슨 일이야?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얘들아이이게 아이고, 얘들아! 어. 어. 어. 이이니얼이 어. 봐라 이거얼이 봐! 이거한번아이 아이고, 아이고, 이게 뭐야? 고아이뭘먹이길래이래아아 아이고, 어! 이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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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들 도대체 어? 어디에 키기 떡볶이 1단계 먹었지? 딱 보니까 1단계 먹은 것 같은데 어? 음... 뭐지? <웃음> 5단계 먹었어? 경기식 <웃음> 아이 진짜 이래서 맥부심을 부리면 안 되지 어? 아이고 진짜 니네 아빠 화장실 가 어? 장실 어? 사람 있어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<shrum> <shrum> <shrum>